This is my first time having a birthday in another country. To bond day, I bought a special candles. So I bought a special one. t d soup. This is the cream for making the cake. This is the cake I got. Oh no, why is it like this? Where it go? n g This is the cake I'm planning to cut in half and then make the cream and then put strawberries. Then put the candle. And then, uh. <gasps> oh! <gasps> My egg! Oh! Oh! Thank you! <laughs> oh! <clears throat> I need to wash this bag. You go to <clears> the hair. A few moments later. You go to t h cream. You go to the cream. You go to the cream. Oh! Oh shit. I think it will work. 생각해는 괜찮아요. 오, i s forming the cream. 음, 냄새 좋아요. 3,000번! 3,000번 팬케이크 비슷해요. 음, 맛있는데. 음. 어. 음. 오케이, 준비했어요. 오케이, 생일 축하해요, 유리. 하나, t Happy birthday. Anyways. Wow, this is the this is the cake. Okay, daki. 딸기. Daki는 이거 cake half. 그다음에 생크림, 그다음에 daki layer. 그다음에 다시 다시 크림 넣고. So I will make two layers. 조심해요. Be careful when you cut strawberries. It can be really dangerous. h uh, now I need to cut the cheesecake in half. Ooh. Wow so soft Wow j o soft Okay Next uh, is Sane cream Next is Dagi Dagi is all n e x Cream A little bit more Okay Is it a lot? I don't know Anyways Looks like daigi shortcake wow. Looks good You need to cover the side You the idea iso yo Cover it with strawberry Strawberry yo-gi Wow looks good, actually not bad I'm gonna make the... Oh no, I forgot to soak it into water Seaweed soup Uh, senior high a o u i e In Korea, if you have a birthday, you eat steamy soup. i n 분 u n can't I? Cookie it's a 하지만, 조금, 너 o 추 o 요 c Let me put this into the fridge. m o 안돼 a 고기 n d do you? Cooksai, cooksai, cooksai, c o o i c a i i i i c a i i i i c a i i i a This is the pork neck. 조 m g o i n 갈리고 시전위 o t h 아, p o 없어요. 유리는 백 m 원 선생님 레시피 봤어요. 백 t 원 선생님은 이에이기 고기 프라이 고기그 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h 그다음에 이거 간장하고 소스. 는 한국에서 미용국안 먹어봤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진짜 미 한국 싸요 미운국만 몰라요 냄새 이거 토지 냄새 진짜 나왔어요 The smell of the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salt 오케이 조금만 Come on. Let me try the soup. Let me try the soup. Mmm. It's delicious. It's delicious. i t 첫 번째, l i c i o u Wow. My first time eating miyukuk. My first time eating m i u k u k 음, 음, m e o 아 I will eat at all. Joka, sing y joka, h d g h i l e 생일 축하합니다 유리는 어, 2년에서 한국에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 초본, 한국에 초본제 와서 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유리 너무 좋아서 행복했어요 계속 어,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음. uh in english thank you guys after this is my first time celebrating uh birthday by myself in a foreign country so i'm happy to have you guys and then thank you guys for supporting really happy thank you so much yes i don't want to blow it it's too pretty i don't want to blow it it's so it's too pretty oh my god Okay, I'm gonna blow it now. Okay, one more wish. I'm not gonna tell you guys. One, <laughs> two, three! k a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e v e r y o n Oh, yeah! HK 이제 편지 써요 write myself a letter 한국, 한국말 그리고 중국 아 한국어 그리고 영어 두 단어도 있어요 아 유리야 생일 축하해요 스물 네 사이에요 기내요 수고했어요 잘해요 이거 유리의 첫 번째 한국에서 생일했어요 오늘 케이크랑 미육국 만들었어 진짜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미육 국 먹었어요 하지만 아, 목살 사연 했어요 팩송생 님이 안인전 해요 유리는 생일 방송 할때 찬현 님미 왔어요 하지만 유리는 뻘프 했어요 진짜 어그러웠어요 리액션 나, 라고 했어요 솔새끼 이번 생일 제 인생에서 제일 특별한 생일이에요 2019년 4월 22일, 22일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웃음> 인생 이렇게 요안 아, 생각했어요. 2019년 5월 한국에서 첫 번째 방송했어. 어제 밤 방송할 때 2019년 5월 클리프 봤어. 봤어. 다시 볼때 기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돌아가서 갔어요 그 시간에 한국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6월 한국에 이사하는 하는 곳을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진짜 하고 싶어서 해요 그냥 해요 많이 생각지 막 없어요 음.. 마지막 한국.. 한국에 이사했어요 허해 없어요 좋은 decision 음, 좋은 decision 아니면 나쁜.. 음. 한국 게 yeah, 왔어. 국내 여행 많이 했어. 그리고 투수들 많이 만났어요.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청화 할 거예요. Gonna call my family before my birthday. Before my birthday ends. 아 유이, 유이 메시지 받았어요. 유리야, 오늘 생일이야. 오, oh. 와, wow, 많이 생일 메시지 받았어요. Uh,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엄마, 오빠, 청화이에요 오빠 먼저. Let me call my dad. Why daddy? Hey, 사 아. e 어, 사냐, 아. Hi. Huh? e hey, It's like, how many people are eating the cake with one person? a m a h e c a l o e a t h e s e i m going to eat it. d j o i s n g t e a i d I'm g o n t e a k o n eat o n e a o n to eat o n eat it. o n e a i I'm going to eat it. n to e i m o i g o a i d I'm o i n o a i m going to e t i i g o o e a o i to eat o i n g t eat i m o i n o eat t going to eat t n e i m going to eat it. o i e i m going to eat t I'm g o i e i m going to eat t o i t e